DPF 후단을 검사합니다. DPF 후단은 깨끗합니다. 다행히 DPF는 이제 막힘량은 어느 정도 있지만 뭐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매니폴드입니다. 이기 매니폴드에는 보이는 것처럼 이제 밸브가 있고요이 밸브를 이제 수월 밸브라고 하고, 요 밸브를 움직여주는 이 부품을 수월 액츄레이터가 합니다. 지금 수월 액츄레이터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요. 이게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은 액츄레이터가 이제 눈에 보이게 움직입니다. 손으로 돌렸을 때좀 상당히 이제 무거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밸브를 보게 되면 카본이 많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카본이 많이 껴있게 되면은 수월 밸브가 이렇게 작동을 할때이 부분이 이제 걸립니다. 이렇게 수월 밸브는 힘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쪽으로 이제 그 돌렸을 때 걸려서 지금 잘 움직이를 안는데요. 카본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움직임은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액츄레이터가 움직일 때 부하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게 되다 보면은 액츄레이터 그 단품 자체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다행히 액츄레이터 자체는 단품으로 공급이 되지만 만약에 이제 수월 밸브 자체가 고장이 나게 되면 밸브 공급만은 안 되기 때문에 매니폴드 어셈블리로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수월 밸브는 출력이나 EGR 작동 시에 그 배기 가스가 연소실로 이제 원활하게 들어가게 해주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카본들은 일정하게 그 쌓였을 때는 한 번씩 이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개의 수월 밸브가 있습니다. 신품과 고품. 실품의 경우 복원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터보의 압력을 감지해주는 부스터 센서입니다. 부스터 센서를 보시게 되면 은 흡기 카본에 의해서 막히는 것이 꽉막혀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터보에서 압력을 가할 때 민감도가 떨어질 겁니다. 부스터 센서는 뭐 부품 가격은 만몇천원 하기 때문에 청소보다는 어느 정도 키로수가 있다면 교환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작업 후에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수월 액추에이터는 정상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연료 분사량 같은 경우도 이제 정상적으로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DPF 같은 경우도 압력값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차가 DPF가 지금 3,500 정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신차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